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휴. 두둥박. 다시 다 돌려주시오. 에이, 뭐. <웃음> 정말 혹시나 한 건데 역시나 아니네요. 그죠? 에이, 뭐 아니네 어, 아니 내놓으시오. <웃음> <웃음> 음 <목소리> <목소리> 아니네 아니네 어 빨리 주시오 아 나는 혹시나 어뭐 나는 혹시나 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고양이 신이라니까 혹시 신이 너가 파란 반스를 입고 올 거를 아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했지 어 혹시나 약간 혹시나. 어. 약간 논락당한 기분이요 아니 그러면은 이것도 파란색 이건 뭐죠 무슨 거예요 나 옆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진짜 뭐였어 방지를 개 열심히 하고 또 수박 닭끼들고가서 호르륵 소리 들으면서 방지를 했어 호르륵 <웃음> <이거. 웃음> 소리 들으면서 방지를 슈 아... 혹시 안 깨질까봐 혹시 없어질까봐 이거...이걸 이렇게... 이거... 껴봤는데 아무일도안 일어나는데? 어 뭐야? 고맙다온 감사의 표시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옹 응? 아다이아블로 가져오라고? 이...이런 게 있었어? 아니 자네들 응? 채... 어떻게 소통을 하냐 무슨 소문 섬에 들어올 때 모습 그대로 나가겠냐옹 섬에 남아 무한의 불을 누리겠냐옹 에 나갈래 어 뭐야 필요한 뭐, 물건들이 있다옹 그것들을 모아 저거... 재단에 바치래 뭐야 그러게 말이네 어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생겼어 용슈 어, 뭔데 콜라 에 용슈 이거 약간 음, 그거 같은데? 핀인데? 그 갈고리 쏘는 총같이 생겼는데? 오 음. 그치? 이거 좀 간지가 나오? 아아! 음. 이고 미안 아, 미안 어? 미안! 잘못눌렀네 안에 날목하심 적 있는가?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아이템 옮기려다가 어..응 음. 어 이건 뭐야? 그러면은.. 고양이 섬 지도? 어! 너 지도 얻었어? 탐험 해보자 음. 살짝... 좋아! 오? 뭐 어, 지도를 그렇지. 얻었어? 와 뭐야 음... 고양이 속상 난파선? 와 우리 해 떴으니까 그럼 난파선 가보자 어 어디 있는데 거기 난파선이 있어? 어 난파선! 있다고 떠그 난파선 약간 그 자네가 봤다는 그거 아니에어 맞아 맞아 그런 거 어때 그거가 맞는 거 같아, 어. 맞는 맞는 거거 같아. 그래 그래 어. 근데 음, 거기 어떻게 가냐? <웃음> 어떻게 가냐 거기 뭐 어떻게든 가는 거지 뭐. 아까 금소가 어디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가자고 하지 않았어? 그 아까 우리 처음에 여기 도착한 그 바닷가 따라서 쭉한 바퀴 돌다 보면. 어그둥그니까 그래, 그래. 이게. 빨리 가자, 않긴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응. 그럼 그러면 얼마 나짐 나갈지 몰라 짐다 챙겨. 어 그래? 체크하기 나봐 원래 어디 나갈 때짐 챙기는 거야. 몸걸 좀 챙기자. 약간 섬이 모양이 말 모양처럼 생긴 거 같은데. 근데 섬이 둥근 거 같기는 해. 그렇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얼룩이 있는지? 뭔.. 뭔 표시.. 아 이게.. 아 이게 호수인가봐! 그렇죠어 이거 호수인가보다 호수 먹을 뭐, 거뭐 필요 없어 무기 만든다 뭐? 먹을 뭐거 가져가야지 먹을 건 가면서 이 무기로 만들면 돼 그럼 내가 가져갈게 냠냠슈 다들 챙겼어? 나 챙겼네, 다 챙겼네. 응, 난 끝. 어 에메랄드도 아, 어. 가져가야겠다. 어, 그칼 칼을 개. 어, 이건 가져가야지 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응, 갑시. 가자, 가자. 응, 가자. 아, 어. 나산냥이 미친 사람 같다. 가자. <웃음> 가자, 어, 가자. 잘하는 거 보지도 못하고 가는 용가? 어? 아, <웃음> 그 저거. 아이고, 아이고 잘하고 있긴 하네. 어. 그래도 가자. 어쩔 수 없지. 응, 가자, 가자. 아까 그 왔던 대로 가보자. 이거 이건 뭐야? 워와 여기 오랑나비도 있어. 대박슈대박슈 오랑나비? 응 그렇죠. 어? 한 마리가 근데 한 마리가 아닌지. 빨리 와 빨리 와. 오빠 안치저 가고 있어. 어이 안 좋았는데. 헤이 가자 가자 그 다음 가서 아무도 모르지. 모르지? 어, 나도 몰라. 호분만 알면 좋은거 아니야? <웃음> 어 나도 나도 그 몰라. 응. 어. 에.. 기린 씨 지나갈게요. 에, 감사합니다. 어, 뭐야? 감사합니다. 어, 뭐야? 에? 공작이 동작. 있어? 와. 우추 와. 아, 뭐야? 이거 너무 꾸몄는데 이거. 공작이 있... 어, 에이, 뭐야? 왜 때리고 그래? 아, 가자 가자. 와. 봐 봐. 제가 때리잖아. 그렇구나. 아, 참. 쪽소. 어참 <웃음> 참. 뿅이케. <참. 웃음> 가자 깨끗이. 가자. 야이 개새는 왜 여기 있냐? 또? 어? 음... 가자 가자 가자. 아아 성빵? 아. 아. 아. 어저 새기 성빵 친다니까? 빨리 우리 가자 쟤, 가자. 쟤네 완전 그냥 안에 뭐? 깡패. 깡패. 저 새끼 완전 깡패야. 어? 달걀이다. 아니, 달걀이, 여기서 쭉 달걀이, 옆으로 돌아봅시다. 왜? 그, 그, 남파선 방향이 어딘가.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우리 왼쪽으로 돌면 돼. 아 알겠는데. 오 저기 돌고래다. 아 진짜 믿는다. 와. 그리고 그, 그, 그, 그, 그, 아. 거북이들 잡으면 고기 나오나? 어 잡아봐. 어. 어. 아좀안 도망가니까 좀미안하네 네. 도망간다. 아, 좀. 어 아무것도 안 나오나 본데. 잡아. 와, 와. 얼굴해봐. 와 너무 신기하다. 뭐 나왔니 그래서? 이상구 나왔는데. 뭔데 뭔데? 등딱지? 이게 뭐요? 등딱지인가 건데? 어 등딱지네 등딱지. 거북이들 딱지 자너먹꼬 가자 우리 이제 얼른 안 잡았으니까 준거 같은데? 아니야 너가 잡았으니까 준거야 뭔 소리야 어야 돌고래 죽다 아유 돌고래들이 골고래 신났구만 어, 너 오? 되나? 오 고래 고래 뭐 범고래 있어 야, 범고래 고래도 잡을 아, 수 있나? 아 짱크다 박박신기 어. 오헐 아리언니 죽는거 아니야? 미쳤나봐 야 아리 진짜 어, 장난 아니다 응? 어? <웃음> 호송질을 하게 되는데 아리가 어. 물속성 그 동물이 아닌데 사기 유명하구만. 어, 아리야. 근데 너 이거 딜안 들어가네. 딜를안 어. 들어가나 봐. 어. <웃음> 뭐냐? 야 칼도 왜 이렇게 좀? 기타 기타 기타. 어? 수트로도 때리지 말라 몰라?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이제. 어, 네, 가자 가자. 얘들아 그거 알아 그. 걔 꽃게 발처럼 생긴 거그 튀김 있잖아. 그거 되게 맛있다. 아 그런가? 어 그거 뭔지 몰라. 나는 난 풀밖에 안 먹어서 잘 모르겠어. 그막 급식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 야좀 따라오는데? 몰래 따라오대? 치면 됐다. 너계다이되힘싶어 떡발로 안 해? 와 피곤해. 아 야, 우리 애들은 폭력적이네. 응. 가자 가자. 어. 그럼 원인을 제거해야지. 가자. 그래. 그왜 토토한 튀김 있잖아. 약간 닭다리처럼 생겼는데 꽃게에 발같은거 가에 달려있는거 뭔지 몰라? 어? 나쟤 모르네 우리 주작관에서 그런거 준적 없데 그거 응주작관에서 어, 안나왔는데 내가 다른데서 먹어본적이 어? 있어서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저거다 어? 저거다 어우 이거 진짜 벤가뭔데응 음. 그럼 일단 용명만 친구들이 들어갔다오게 와아 아니 이거 들어갈수 있는거야? 저 기다려봐 왜? 비유 비유 어, 그래 가는... 그래 그래. 오, 야 저기 야광 반수들보이는그들이 어? <웃음> <보 있는데. 목> <웃음> 그 갔다 오게 나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아 좋아, 좋아. 어, 이 건가 봐. 어. 막 가네? 어. 야 야, 야반들아 같이 가! 야, 빨 저기 그 우와, 뭐야. 네, 어, 뭐야, 저기... 뭐야, 뭐야, 뭐야? 아, 아잔들이랑 미... <웃음> 그 음... 같이 띄우고 있었네. 미위나봐 개오염네. <웃음> 이 새끼가 이 사가 좀새끼가 아주 그냥 응? 이 줄을 내줘. 뜨는 봐야 우리 시... 나저 우리 친구인 응. 줄 알았대. 여기 뭐 있어? 뭔가 했네 이런. 뭐 있어? 뭐가 뭐야? 있어? 야 누가 또 맞고 있나 본데? 야야야 여기 좀비 또 왔어. 아니 장난 하나. <웃음> 진짜. 아야 친구비네. 어? 야 누가 이렇게 인기 있냐? 아, 진짜, 박박 어이없네, 어? 일라면 친구비 내라고! 아, 진짜 박 어, 어이없어. 왜, 뭔데, 뭔데, 뭐가 있어? 응? 응 이거 뭐야? 엄큰뭐 있는. 아, 이거 뭐야? 슈? 언니 일로 와봐봐. 왜, 왜, 뭔데, 뭔데? 지도 있어. 어디? 어, 이거 뭐야? 엥? 응? 이거 대박. 뭐야? 아, 어, 어둡다. 응? 이거 뭐야? 응? 다치랑. 뭐야, 이게? 뭐지? 다카처럼 어. 생겼는데? 이거? 두 번째 거? 근데 빨갛게 여기 표시돼있는거 뭐야? 여기 옆에 있는거는 이걸 다 모아야되나 우리가? 왠지 그런거 같지 않소? 어 이거 아까 우리가 얻은 지도 있잖아 여기 봤을때 여기 난파선 자리가 여기 여기거든 요거 저거 우리가 가져가야되는거 같은데? 아무래도 꼬라지가 그지? 그런거 같네 일단 저거, 저거 가져가자 저거 응. 여기가 이제 배 저거 끝이지? 응. 그니까 러저 너무 큰데? 어. 그러니까 저거 너무 큰데? 어떻해 걔? 어 네. 빠졌어! 네. 와 아리 멋있다! 아리야! 아니, 겁나 용맹하오! 오마에 살아있냐는? 오이 오이! 아리짱! 여있다와저 형광파스! 하, 진짜 아리가 정말 역시 역시 아리가 반장답다 진짜 응 어. 역시 가자. 반장! 역시 반장! 음, 반장 두 번은 못하겠다 <웃음> 역시 아리짱!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아리짱! 휴. 다이네. 역시 마다가 최고의 어? 반장. 맞다. 요좀막 <웃음> 근데. <중화 끈데>. 어. <웃음> 앞이 안 보여. 여기XX이 자꾸 선방 쳐. 누구 개소리였어? 일단 가자. 갑세기 앞세. 어? 어. 나 방금 엔진 양이 준거 같은데. 먹었어? 어? 아니? 안 먹지. 어, 여기 어, 됐다, 됐다. 여기 여기 고래. 그래. 야, 야, 고래. 고래야. 고래야, 고래야, 고래야. 고래야, 고래야. 고래야, 고래야. 너왜 여기 와서 잡아. 죽어 있어? 아니, 파고봉 턴이 녀석 여기 있지? 아니 얘 <애> 여기 오이유 아이고 아, 어떻게 아, 죽었다야 죽었다. 어? 오기가? <웃음> 어. <웃음> 어? 아 이거 삐 어. 하는 비명소리 같은게 이거 범고래 소리였나보다 어, 아 근데 어, 쟤가 어, 왜 여기 왜 올라와 있는거예요 그니까 러 불쌍하네 아우 잘 먹겠습니다 쭈 가자 야야야 삐용이 삐용이 삐용아 너 뭐하다 이제 와나 에 비해서 있었는데 다 없어졌었어. 아, <웃음> 아니 네 멍때려 구만고이서 빨리 가져 가져, 가 아니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저기 저 짜기 무슨 집 같은 거 있네. 어? 어디? 어디? 어저기 뭐야? 저 앞에. 아, 아 저거 달빛 비치는 거구나 저거는. 아. 집 아닌가 저거? 어디 어디? 어, 집이다. 저, 저 멀리. 이게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나 이거 있어, 돌자 일로 올라오도록 해. 안돼, 안돼. 자 기다려봐, 그만 있어봐. 저 빌려, 빌려, 빌려, 빌려. 아 힌두가 조심해. 힌두이장. 됐다, 됐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응? 지금 뭐냐? 아유, 여기 응. 약간 피가 아니오? 그런가봐. 이 사람이 어디야? 사는 꼬라지는 아닌데 이거 그니까 어디야? 우리집 화장실보다 이거 그 여기 그 안에 공간이 구조파. 있는데? 음 아야 아, 문이 있었네 뭐야, 개무서운데? 여기 상자있어 어디? 위에 어디? 아헐 뭐야 이거를? 나 나무 있네 응? 음? 아 그러면은 이거 이거 이거 굳이 아 이거 뭐야 거이거이거오오오 고맙네 슈 선장 고놈이의 일기? 가 있네 쓸슬때내고다 버려? 응 <웃음> 선장 고놈이의 일기래 이놈의 선원 새끼들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나 없는 새에 한 놈은 배를 훔쳐 달아나려고 하다 잡혔다 바다에 던져버리려고 했지만 무인도라 참았다 야아 그 무인도인가 봐 진짜로 아, 아니 원래라면 내 명령만 들었을 녀석들지만 다이아맛을 보고 눈가리 돌아버린 모양이다 내 권위까지 위협당할 수 있으니 공평하게 분배해야지만 꼭지 나지라 끝이 나질 않는다 뭐야 아니 근데 여기 그 아까 고양인가 이 뭔가 하는 걔네가 무슨 여기 보석이 되게 많다 어쩌고 하더니 여기 아까 동굴 되게 많았잖아 얘네가 미리 와서 음, 음. 사둔 건가 봐 강산을 아이고 내놈인 녀석 때문에 각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부품을 나눠가져 도망치지 못하게 발을 묶기로 했다 응? 미쳤나봐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 석상을 마주친 후부터 우리가 단체로 미치기라도 한 마냥 이 섬을 떠날 수가 없다 응? 아까 그 우리가 그 눈깔 어쩌고 했던 그 석상 아니야? 그 금소 빤스 주려고 했던 그 석상 그거밖에 석상이 없지 않나?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면 우리가 모은 다이아를 받쳐야 한다 내가 미쳤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뭐야? 저주받았다. 우린 모두 욕심에 미쳐 저주받은 게 분명하다.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 라고 하는데, 이게 끝이야. 어. 아이고, 그럼 어떡하나, 이거? 무서운데? 왜못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웃음>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다이아를 줬으니까, 그 괜찮지 않을까, 이거? 부르게? 우리는 근데 다이아 줬잖아. 그지그지 야, 이좀 봐, 이 X 우리 내려놓고 기다리고 여기서 이 ᄀ. 죽어, 죽어. 어 어디서 말하는 거야? 밑에, 밑에, 밑에. 어디 어디? 어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어이 상자 어. 봐봐어 뭐야 또 있네? 와야이 뭐야 여기에 <웃음> 메랄드랑 존나 많아 다이아랑. 와와 어? 미쳤나 봐. 여기나 다 숨겨놨다 보네. 그르게와 미쳤네. 아니 이렇게 늘랐으면 내가 땅을 안팠지그르게 <웃음> 아, 이럴 줄 알고 땅안팠는데 <웃음> 아유. 어이 <웃음> 없네. 일단 챙겨가자. 일단 다 가져갑시다. 일단 다 주웠어. 아니 근데 저 멀리 아니... 보이는 게 저게 섬 아닌가? 응. 그런가본데왜왜 음, 왜? 뭐뭐 왜, 왜, 왜? 왜? 뭐. 뭐, 뭐 미용이가 찾았는데. 이거 아까 배에서. 찾았던 건데 까먹고 있었어 뭔데, 뭔데? 무슨 책인데? 협의서? 탐정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개개인 모두가 만족할 만큼 다이아를캘 때까지 섬을 떠나지 않기로 합의한다 그 보증으로 각자에게 배의운행에 필요한 부품을 보관케 하며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보석이나 부품, 배를 훔친 경우 사형에 처한다 응? 미쳤구만, 미쳤구 아니 그러면 이거 다른놈들이 숨겨놓은 보석도 또 있겠는데? 그지 그러게 말이야 어있는지 알고? 근데 그게 이게 아까 우리 봤을 때 각각 다른 섬에 있었으니까 그 섬까지 음. 갈수 있으면 저 섬까지 갈수 있으면 <웃음> 저기 봐봐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섬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섬 보니까 저기 무슨 다리 연결하는 게 있는데? 저 봐봐 저거 있는거 같은데 저기? 원래 다리가 있었나봐 그런거 아, 같네? 뭐 아니 그러면은 킹리적 갓심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있는 섬이랑 연결이 되는거라는 이야기인데 어? 이쪽이쪽 어, 어 봐봐 봐봐 이쪽. 저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그럼 저기를 올라가야겠는데 우리 돌아가지고 올라가자 아이 그럼 그럼 갑세 갑세 이거 파서은 못가나? 아, 내가 날수만 있었어 또 에? 아 비용아 너 지금 못날라? 어 오케이 들어 왜지? 나 훈련받다가 건물 5채 뿡가먹고 뺏겼어 당분간 에.. 그래? 디버프 당했구만 응 답답해 죽을 거 같아 너프 당했네 응 어? 여긴 또 뭐야? 원래 있는 데인가 보다 여기는? 말이 빠졌니? 어, <웃음> 야 짠이다. 아리야 저기 봐봐 장딱 이소 장딱! 장난 아니다 지쟤 네. 포스 봐저 <웃음> 뒤에 장딱 있잖아 아이 저건만진 놈이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경고도 안 주네? 지겨 보이더라도 올라가는 거 구경하더라. 어, 유흥거리구만. <웃음> 야 이렇게 올라갈 거야? 어차피 여, 이쪽이 더 완만한데? 얘들아, 저쪽 저쪽 봐봐, 저쪽 엄청 완만한데? 아, 그렇네. 어, 여기 경사가 좀 여기가 좀더 괜찮아. 여기 그냥 올라가면 될것 같아 여기. 아, 그런데. 아, 바보들이구만. 아까 또 <웃음> 어느 쪽이었지? 자네 기억 나나? <웃음> 어, 기다려봐, 내가 지도 볼게. 아, 여기서 이렇게 쭉쭉 직진하면 아까 우리 집이야. 아,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가 봐야 되잖아, 우리. 그치? 아, 맞어맞어 값새 응. 값새. 아, 배가 자꾸 고프네. 아. 여기가 맞긴 하오. 음... 길이? 여기 근처 아닐까? 어? 여기 위로 올라가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 고 있는데? 뭐가 있어? 어? 뭐야! 뭐, 왜, <웃음> <웃음> 뭐야! 진짜 공 소리나 뭐야? 응? 내 공인데? 어? 아니 근데 이공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돼? 죽은 척하면안 돼? 죽은 척어어야 그냥 가자. 모른 척해, 모른 척해. 응. 모른 척해, 모른 척해. 어? 야 근데 여기 너무 먼데 이거? 아니 이게 너무 먼데아 뭐야 야. 이거? 끈긴 <웃음> <이거. 웃음> 다리요 이거? 아니 어 끈긴 다리야. 하고... 여기에 글자 적혀있어 참나무 밤블럭 162개 로프 82개 뭐 이런 얘긴가 본데? 그뭐 어쩌라는 거요? 뭐? 야 저기 지, 저기 뭐야 치탄과 폐건도 있어? 뭐요? 저 옆에 아이 눈마도 짖지말게 모른척하게 오케오케 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저 이상한 것도 뭐야? 뭐야 거미인가? 어... 알면 다칠거 같아 기다려봐 이게 참나무 밤블럭이 지금... 어... 어, 지금 160개 나... 필요하다 그랬지. 근데 우리 그니까, 이거, 음, 지금 한 180개 정도 있거든. 근데 로프가 80개, 이렇게... 로프, 로프도 있어. 아까 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걸로 쏘는 건가 본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브릿지 빌딩 건이라고 써있네. 오...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좀좀 가까이 오는 아 우리한테 빨아 빨리 빨리 니 아니, 아니,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시니 아니, 아아 아니, 야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뭐야? 야! 야뭐 오는데? 오오뭐생나 뭐 뭐야? 와이씨 뭐 마법이야? 우와. 뭐야 이거? 야...뭐냐 이거? 마법의 어쩌군가 뭔데? 와, 야... 개쩌. 야 근데 이거 왜 다리야? 너네 이거 할수 있겠어? 갔다 오시게 뭐? 나 혼자 갔다 오라고? 야금소야너 저기 나는 치타이고 몸 가면을... 있는데 너 이거 혼자 있을 거야? 다 갈거요? 난 아, 궁금하니까 가. 가볼래 그래 야 너무한거 아니야? 어. 야 금소 진짜 너무한다 어? 내가 짜루짜루 진짜로 고소고찍이 있네 아 진짜 짜루짜루 너무하네 아니 애들 안와? 아 오네 오네 어 애들 오고 있네 와씨 짜루짜루 진짜 누가 다리 힘는거 같은데 뛰지마 아왜 멈춰? 아니 잊지마, 안 올라가줘서 잊지마, 잊지마, 잊지마. 그래 잊지마, 잊지마. 빨리 와아 감났다 휴 그냥 이것도 섬이구만 왜? 뭐야 짙있는데 그러게? 원래 집이었나 본데? 야 문만 있으면 다야? 야 그러게 문만 있네 뭐냐? 아 근데 그럼 여기 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꿀꿀꿀 어? 꿀, 꿀 있다 군놈미의일기어야 네. 어. 여기 고기 있다 고기 고기랑 내가 사과 내가 가져갔어 고기 고기 쟁박이자어군우의일기내 놈이 녀석이 혼자 배를 물고 도망치려다 붙잡혔다 선장의 주도와의 협의서를 작성하고 배의 부품을 다섯이 나눠 보관하기로 했다 이제 모두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이 섬을 떠나지 못한다. <놈이의 의미> 다다 죽었나 본데. 아이고. 미견한 동물인 거 같아. 야, 여기 뒤에 알비노 고슴도치 있어. 어. 안 놓고요. 여기 토끼도 있어. 귀엽다. 이름이 알비노요? 어? 빈호? 아니, 노 하얀색이니까 알비노라는 거지. 아, 그런가? 흰둥이 아, 아닌가? 아니거든. 나도 애, 알비노 아리. 어, 알비노 아리. 아니 너는 근데 알비노까지는 아니고 약간 뭐랄까 그.. 무늬가 있으니까 응 그럼 왜꼭 아, 나눠? 응? 그 응. 나눈다니 무슨 소리야! 아 정말.. 박박 어이없네 그 여기서 그 지도에 있는 거찾닿는가 어? 아, 들어봐 지도를 봐야 될것 같기도 한데 어? 근데 지도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참 박박 어이없네 저쪽에 뭐 있는데? 뭐? 이리 와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있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여기 밑에 상자이 있어 상자 어? 또? 응와 이거 물속에다 숨겨놨네 X인 거 아니야? 와 오지간이 와 사파이어랑 토파즈? 기어박스 아야 얘네 진짜 박박 어이없다 어, 서로를 진짜 못 믿었나본데 이거 토파즈 내가 드디가 색깔이 좀잘 어울리지 않소 이거? 어디 봐봐 깔맞춤. 아 누래서? 아 그치 그치 봐봐. 나도 파란색 들었다 어, 봅새봅새 아이고 아주 차에 닿고 가는구만 응? 너무 잘 어울리네 어디보자 여기 토끼도 구경한다 <웃음> 토끼도 뾰옹히 <웃음> 아, 구경하는구만 <웃음> 어, 어 여기. 여기 또 다리 있는데 그죠 여기 뭐뭐 뭐 있어 아 여기 또 저쪽으로 건너가는거네 어. 어 섬길이 연결되어 아 있나보다 아 그런갑니다 근데 집에 길는여기 여기는... 터친 거. 그니까. 또라이들 아니야? 여기 내려가야 되나 본데? 여기로 내려와봐. 여기 계단 있어. 어, 뭐야? 아니 근데 보물만 있으면 뭐하냐고. 응? 그니까. 이 섬에 이렇게 갇혀 살 거면 은 응? 친구도 없고. 응? 함블럭 115개. 루프 60개. 자네 있는가 이거 재료? 응 근데 나 아까 재료가 소진이안된거 같아. 일단 뭐지, 써보자. 이거? 역시 영웅은 다르다. 어, 이 바카야 생긴다 생긴다 생긴다 생긴다. 오오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근데 우리 아까 오, 여기서 뭐 챙겼어? 우리 여기서 타파이어랑 토파즈 생겼지. 맞아. 내가 챙겼어. 응. 그거, 그거 아까 챙겼어. 그 베이 부품도 다 챙겼는가? 어 그거 안 챙긴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지금 그래? 여기서 때리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가? 때려도? 안되지 <웃음> 이거 뭐냐? 이거 조금 나눠서 보관하자 자 이거 사파이어는 삐용이가 보관해 그래 응. 아까 그도파즈 있잖아 어? 그거는 금소가 보관하는게 어때? 자. 아 줬어 줬어 응. 자그 올라가서 잠깐 그거 갖고 와야겠는데 얘들아 올라가 봐 아니야 나와봐 아, 어. 올라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떨어져서. 아, 여기였나? 어. 그치, 이거 기어박스? 어. 수박 이런거는... 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다 챙겼어? 응, 다 챙겼어, 가자, 에서또뭐 있나? 근데 여기 섬의 다리는 다 누가 만들어둔 거지? 얘네가 다 만들어놓은 건가?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 전에 살던 그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야? 그 선원들이 만들어놨나 봐. 근데 그럼 자기들끼리 갈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놓고도 막내 안 하고 그냥 다리를 끊어버렸나 본데. 아쉬워. 아니다. 떨어지면 고래 밥 되는 건가? 그렇지. 으... 얼른 가자. 밑에 고래 있네, 동고래. 대충 물속성인데 살려달라 하면 살려주겠지? 에에 골세. <웃음> 과연. 그 비용이 자네는 그 빼용이 부르면 안 되나? 아, 그러게. 어? 언니 부르면 되잖아. 언니 소환 얼짱? 불가능? 어... 어, 어 모르겠는데? 응, 음, 언니에게 믿음이 없구만. 저거 아무리 가도집같지 아, 네, 여기도 아, 집이 있네. 어, 또 집이 있네, 어. 어디지? 어디 보자. 여기. 여기.